시나리오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먼저 셀의 이름부터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. C10셀을 클릭해주시고 이름 상자에서 집행앱 학계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오타가 발생했다면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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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행률계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. 이름 정의가 끝났다면, 집행률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, 집행액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. 집행률계가 D10셀이죠. D10셀이 변할 때, C10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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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들은 분석 작업일의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위치시키고 끝을 내겠습니다.